출근하는데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출근을 했고 아침에 오전에 미팅이 하나 있고 그게 10시 반이라서 대표님 오실 때까지 제할 일들을 좀 하다가 미팅하고 오후 일정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미팅이 좀 많아서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 요거는 회사에 가져다 두고 그냥 칙칙 뿌리는 리어리스트 벗 로스트 21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미팅 끝나고 돌아오면서 점심으로 먹을 김밥을 사왔어요. 여러분, 저는 미팅이 있어가지고 지금 카페에 와있는데 대표님이 한 20분 정도 늦으실 것 같다고 하셔서 기다리면서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왔고요. 이거는 돈파츠 오므라이스고, 여기는, 이거는 한박허리라이스. 여기는 오므토토마토라는 곳이에요. 강남역에 있는 곳이랑 아, 여러분, 밥 먹고 나왔는데요. 정말 새삼, 서울은 참, 빌딩이 높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의 8시 반인데 이렇게 다들 야근 중인 것 같아요. 더 올라가요? 더? 업 유지. 싶어.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정면. 한 번. 더. 나 진혁사로? 살라고? 살라고? 저거. 보통년 아니야? 보통년 아니야. 상중인년이. 웃어? 아 근데 이거는 커피, 커피는 제가 옛날에 한번 쏟았는데 예. 예. 그 다음에 그냥 작동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썼고 이번에 물 쏟았는데 이번에는 예.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한번 살... 화면은 나와요? 화면은 나와요 그리고 화면 나오... 나... 왜, 네? 왜 나왔지? 그래요? 왜 화면 나와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출력단 여기도 쏟아있죠? 네 부식처럼 일어났죠? 네셔트 그 합선된 자리예 전기가 네. 흐르는데 물이 닿으니까 막 일어난 건 보이잖아요 아그 네네네 네. 그래도 할 수는 있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키보드, 테리패드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으아! 그리고... <목소리> 여러분 저 노트북을 다 고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크기가 너무 좋아서 갔는데 16만원 내고 못 쳤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확인했을 때는 작동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제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제비 면이 들어있어요 어, 그냥 아, 아, 아,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리지? 여러분 저는 저녁으로 이 김밥을 먹을 거예요 맛있어가지고 요즘 엄청 자주 가고 있어요 이거 매운 김밥이거든요? 반 줄씩 먹으려고. 이렇게 왼쪽에는 감사보고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리서치하면서 인사이트 적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했고요. 한1 3개 회수 사례가 남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퇴근을 하고 근데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어 뭔지 너무 추워가지고 이 후드 집업을 입고 그 위에 트렌치를 입고 가려고요. 11시 33분이니까 가서 씻고 자려고요. 아 오늘 날씨가 따뜻해진 줄 알고 저 오늘 스타킹도 안 신었거든요. 으, 너무 추워요. 출근을 했고 오늘 주간에 있는 날인데 저좀 일찍 와가지고 좀 있다가 3층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반이고요. 저는 신촌 갔다가 공덕 갔다가 미팅하고 왔습니다. 6시에 이화VC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할거 조금만 하고 가려고요. 아. 여러분 저 이화베이씨 모임에 왔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투표하신 분들 다안 오신 것 같아요. 도착!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저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일찍 끝나가지고 굿! 여러분 저는 출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분리수거를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문 열면 은 바로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딱 버려야 저녁에 들어올 때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분리수거를 아침에 하고 갈 건데 요런 거 뜯어야 되니까 카메라 끄고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미팅하러 왔는데 지금 이 건물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엄청 정신이 없네요 딱 늦지 않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좀 일찍 나와가지고 날씨 좋아서 걸었어요 늦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시 9분이라서 끝나고 진짜 띄어가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바디를 쟀는데 제가 그 드디어 골격근 20을 넘겼습니다. 제가 요거는 첨부를 해볼게요. 오 브랜드 버거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그냥 저 제거 먼저 시켰어요 아니 이 오빠 언제 와저 <웃음> 그냥 혼자 먹고 있으려고요 음. 저 지금 시간은 오후 8시이고 저는 저녁은 못 먹었습니다 팁스 때문에 지금 야근하고 있는데 사실 저 지난 주말도 계속 일했거든요 계속 야근하고 근데 이번 주말에도 이거 계속 해야 될것 같아서 너무 인생이 <웃음>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 우울해요. 일단은 퇴근을 하고 어, 집 주변에 카페나 어디 가가지고 일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커피랑 샌드위치 먹으려고요 저녁으로. <목소리> 여러분 저는 피드백 장표 정리해가지고 보냈고요.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뭔가 마시고 싶은데 커피는 진짜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아르타민을 하나 먹으려고요 비타민이랑 아르기닌 합쳐진 건데 약간 상큼한 오렌지 맛도 나고 비리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원드리유 대표님 만났거든요. 너 지금 투자 펀딩 돌고 계셔가지고 만났는데 엄청 이것저것 선물로 주셔서 쿠션은 이미 까서 쓰고 있고 이거 페이스 가글이 제일 유명한 제품이래요. 그래가지고 검토하면서 한번 써보려고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 쿠션 이거는 클렌징 패드 아 클렌징 패드 티려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 그래서 저 이제 씻을 거거든요. 이번에 한번 요거, 요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클렌징 화장품들은 되게 힘 빠진 패키지들이 많은데 엄청 원색적이라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보고 투자 검토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올게요. 왜 여러분 저 편집하러 카페 갔다가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나왔어요 이유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에어팟을 안가져갔고 하나는 제 맞은편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랑 계속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너무너무 또러러러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약간 어 나한테 뭔가 화났나? 감정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쳐다보셔가지고 뭔가 그냥 나왔습니다 쓰레기도 못 버리고 굉장히 나왔어요. 그냥 집가서 하려고요. 커피 마셔본 걸로 그냥 만족. 여러분 저는 저녁으로 치킨이랑 떡볶이랑 치즈볼을 시켰는데요. 당연히 제가 먹기는 너무 많고 오늘 원래 친구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같이 먹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바른치킨에 고소치킨2랑 떡볶이랑 치즈볼이랑 이렇게 시켰는데 친구가 진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되어서 저 혼자 먹게 되었어요. 괜찮아요? 둘이 이 치킨 메뉴를 엄청 정성스럽게 골랐는데 저 원래 오늘 집에 놀러 오기로 했던 친구가 제주도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같이 이거 먹어보자고 시킨 건데 못 와서 좀 아쉬워요. 근데 그냥 혼자 먹으려고요. 제가 평소 같았으면 좀 너무 서운했을 것 같은데 이해를 가는 사정이라서 괜찮아요. 짜잔! 고소치킨이고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우도 땅콩이래요. 그리고 약간 소스는 조청소스라서 좀 달달한 치킨 먹고 싶어서 시켰고 그리고 떡볶이! 제가 약간 남자친구랑 먹고 이러면 매운맛을 잘못 시키거든요? 매운 걸못 먹어서? 친구랑 먹을 거니까 매운맛으로 시켰습니다. 짜잔! 떡볶이 그리고 치킨! 저는 치킨 무랑 이거 치즈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좀 세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지고 있는데요. 그의 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남편, 자상한 아빠 이미지로 음, 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러주는 데로다에 갑자기 끊으니 공격하는데 씹히는 맛이 있는 치킨입니다. 아이도 이건 치킨에서 자기글 좋죠. 공무 다 되게 매운데? 정말 그시간아 매워. 완전 맵단이에요, 맵단. 이제 그 약속을. 땅콩이 완전 고소해요.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골프를 가야 되는데 제가 원래 신던 나이키 골프화가 제가 안 빨고 그냥 신발장에 넣어놨더니 너무 더러워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 골프화를 하나 샀습니다. 저는 골프화 너무 비싼 거 신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1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2 3 0 그래서 이런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정말 기본 디자인. 그리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원래 기존에 신던 골프화도 나이키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약간 색조합이, 배색이 되게 예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여분용처럼 신을 거라서 좀 깔끔한 걸로 진짜 그냥 흰 검으로 튀지 않는 색깔로 샀습니다. 저는 골프웨어를 보통 좀 약간 색깔 있고 이런 거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신발은 좀 깔끔한 걸로 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남자친구가 일본 출장을 갔다 오면서 선물을 사다 줬는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도쿄바나나고 이거는 뭐 유명한 치즈 케이크 브랜드 같은 거래요. 그래서 도쿄밀크 치즈 팩토리 이거는 로이스 감자칩 요거는 병아리 빵. 요거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향이라고 똑같은 거를 사다 줬어요. 근데 향이 저 맡아봤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향초라서 집에 켜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맨날 단백질 챙겨 먹어서 그냥 단백질 넣어 놓은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봄에 엄청 알러지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진짜 눈도 너무 따갑고 막 계속 재채기하고 가렵고 이래가지고 요 약을 사다줬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선물은 요 타비오 양말인데 요렇게 보시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 양말에 이렇게 버블리라고 제 자수를 새겨다줬습니다. 이게 지금 밝기 때문에 너무 밝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긴 양말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다크한 색상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골프 치러 갈때저 이런 긴 양말 신거든요 그때 신으면 딱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는 일본에서 이렇게 선물을 잔뜩 갖다 주고 또 텍사스로 출장을 갔답니다 이번에는 한 2주 정도 있다 오는 거라서 저희는 4월은 거의 같이 보내지 못했어요